FTV의 익스팀 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신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파크고요 <웃음> 안녕 네, 오늘 민재도 같이 타려고 서울에서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노즈매뉴얼 영상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민재가 잘 알려줘서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연습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민재는 노즈 안하고 행파이브 합니다 아 맞아요 <웃음> 행파이브로왜 바꿨지? 아 이게 행파이브가 더 오래가더라고요 아, <웃음> 민재가 전에 분명히 여의도에서 노즈 매뉴얼 찍을 때 테이립을 잘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네. 어, 며칠 만에 보니까 되게 잘해요 공잡 바로 그냥 플랫에서 공잡이 되는데 어, 어떻게 연습했어 민재야? 일단 집에서 그냥 할거 없을 때 이거 핸들링 계속 연습했어요 어 핸들링? 어, 일단 핸들링 연습하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왔을 때그거쭉 당기니까 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감 어. 잡는데 한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웃음> 민재도 <웃음> 포인트로 알려주는 게 돌리고 나서 핸들링 하고 나서 네 마지막에? 네, 쭉 당겨주는... 어, 위로 당겨줘서 여기 보호대 꼭 차야되요 네, 이라쳤습니다네 보... <웃음>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당기, 잘못 당 맞아가지고 네, 앵클보호대 네, 여러분들 뭐 만원이면 사니까 마트에도 네. 팔아요 그러니까 꼭 앵클보호대 차고 연습하는 게 정말 빨리 늘고 마지막에 핸들링하고 나서 스쿠터가 떨어지지 않게 당겨주는... 예, 네,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찬호가 저한테 이 사이렌 아즈텍의 사이렌3 데크를 어, 프레 오더 해달라고 해서 한한달 20일 정도 됐는데 그래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칼이 안 갖고 와가지고 아, 지금 칼, 칼이랑 모든 공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안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이게 6에 22인치 네, 사이렌 3 벌써 사이렌이 3까지 나왔어요 V3 버전은 블랙에 레드가 포인트입니다 조기만딱 포인트 그래서 어, 디자인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재질은 조금 약간 반 무광? 무광. 그쵸 반 무광 네, 반 무광 블랙으로 코트돼 있는데 이게 마무리 뭐 클리어 코트 이런 게 없어서 조금 거칠어요 이게 손톱 자국이 이렇게? 로우한 맛이 있죠 음. 일단 하, 브레이크를 먼저 탈거를 해야겠죠? 그치. 안녕하세요 지각쟁이 지각, 지각, 지각. 아, 지각쟁이는 깔. 아니고 여기 공구를다 갖고 있었는데 <웃음> 열받아서 터터카를 사왔는데 이 근본입니다 <웃음> 이게 <웃음> 여러분 깔끔! 이, 깔끔! 깔끔! 예. 이게 근본이에요 찬호가 추구하는 건 이렇게 깔끔한 그냥 아웃셋 딱 글자 하나만 박혀있는 이거도 안 갈릴 것 같은데 그으로 봐라 다시 브레이크 조립하고 오 그립테이프 붙이니까 아. 오이뻐아 오.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네 아즈텍 브레이크 시스템이 <웃음> 아주 진짜 안 좋네요 이게 브레이크 조립만 지금 한 20분 걸린 것 같아 <웃음> 아이고 힘들어 아 아즈텍 아즈텍이 조금 조립하기 힘드네 이 아즈텍 브랜드 자체가 헤드 튜브 이 길이가 짧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포크가 조금 길면 업링이 필요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아즈텍을 혹시나 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어, 헤드 튜브의 길이가 기존에 쓰는 것보다 긴지 짧은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사면 조립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세요 자 드디어 사이렌 3 데크가 조립이 끝났고요. 무게는 한 1.6kg 정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사이렌의 가장 큰 특징은 컨케이브. 이게 박스 데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휘어져 있죠? 여기 데크가 이렇게 라운드 져서 휘어져 있죠? 컨케이브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게 발을 이렇게 밟았을 때 가운데 중심 잡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테이립이나 이런 힙 종류를 할때 발로 미는 동작을 할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셋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죠 야 어제 철주가 어, 썼는데 키 컸어 키 아, 키가 컸어 키가, 큰거 같아. 네, 키가 확 컸어 아형부다 아, 아, 많이 높아 천호야 어때? 느낌있 있어요. 이쪽 있어, 입장 있어. <웃음> 이거요? <웃음> 어, 어 이거 어쨌든 아지텍이잖아 확실히 아지텍 무게도 가볍고 가벼워? 예, 예전 거랑 그게 차이는 안 나요 네. 아, 살짝 더 무거운데 만족성인다 응. 그러니까 이제 타봐야지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타서다 네. 적응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that. Yeah. 찬호가 조립을 다 끝내고 집에 갔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웃음> <웃음> 남은 전리품에서 야, 하자, 하자, 스티커를 아빠, 암튼! 망했어! 망했어, 종서! 똥손! 망했어! 우리도 이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 빠빠이! <웃음>